안녕하세요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컬러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, 많은 유튜브들이 그 컬러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, 그때 너무 복잡하거든요. 뭐, 톤인 톤, 톤앤 톤, 톤, 뭐, 색상, 채도, 명도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아주 간단하게,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저는 국내외의 그 패션 디자이너로 한 13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서양화를 전공을 했습니다. 그거를 전공한 그 바탕 아래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그 칼라는 제 나름대로 네 가지의 그 칼라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그룹은요. 무채색 그룹이고요. 두 번째는 파스텔 그룹 세 번째는 중간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색입니다. 이첫 번째 그룹은요, 지금 보시다,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정색과, 그 다음에 이 회색, 그 다음에 흰색을 같이 매치해서 옷을 입는 그 분위기를 같은 그룹으로 보면 됩니다.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채색은 같은 무채색끼리 옷을 입어야지만 어색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파스텔 그룹은 파스텔 그룹끼리 입으셔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이 파스텔 그룹 같은 경우에도 파스텔 그룹은 흰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파스텔이에요. 그래서 모든 색상이 딱 봤을 때좀 뿌연 느낌.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뿌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아주 어, 옐로우인데 옐로우에서 아주 흰색 파스텔이고요. 흰색 아 하얀 빛 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것도 블루, 블루인데 블루 일반적인 블루가 아니라 굉장히 힙빛에 가까운 이 컬러입니다. 이게 지금 파스텔 그룹이고요. 그래서 이 파스텔 그룹도 마찬가지로 파스텔 그룹끼리 같이 옷을 코디를 해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중간계통이고요. 이 중간계통은 보시면 이거와 이거의 컬러의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굉장히 조화롭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제가 한달 전에 그이 중간계 계통의 그 옷을 여러 각도로 코디를 해서 제가 촬영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고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간계통의 그 컬러 그룹으로 옷을 매치를 하시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원색, 원색은 제가 원색을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원색을 없어서 제가 이 파란색 같은 경우 이 파란색은 흰색 바지나 흰색, 흰색 이거나 그 다음에 검정색을 같이 코디해서 입으시면 그래도 조화는 잘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색 그룹끼리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. 파스텔은 파스텔, 파스텔은 파스텔, 무채색은 무채색, 그 다음에 중간계통은 중간계통, 원색은 원색끼리. 이렇게 같이 같은 그룹끼리 옷을 코디해서 입으셔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제가 1990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LA 매장을 한번 갔는데 아주 원색끼리 코디를 했더라고요. 그때 당시만 해도 원색끼리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 아주 아, 샤크했습니다. 굉장히 놀랐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원색이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형광색, 네온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피부색이 이 백인들은 형광색이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은 이 원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피부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색상의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요즘 뭐 어, 네온 컬러가 뭐 패션 유행이라든지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장감은 그 입을 수 있지만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감은 입을 수 있지만 그게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자라 매장에서 그 형광빛 나는 그 스커트를 입었는데 마찬가지로 스커트는 있는데 위에 형광색 나는 그 옷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형광, 이 형광색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계통형광계통의 개통, 옷을 입어야지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피부에 맞는 어, 자기가 만약에 좋아하면 뭐 원색을 입으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중간 톤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중간 톤 옷을 입으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거 파스텔은 파스텔, 그래서 파스텔끼리 같은 색 계통의 그룹끼리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중간 계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중간 계통은 사실 이 인터넷에 보면은 중간색 칼람 어, 색상 이렇게 딱 나오면은. 나름대로 칼라 그 차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그거 보면서 중간 같은 중간 계통의 그 옷끼리 같이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중간색 계통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무채색 옷통의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. 근데 파스텔 계통이나 원색은 잘안 입는 편입니다.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. 자기한테 잘 피부에 맞는 그런 그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같은 그룹끼리 옷을 코디해서 입으시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설명이 좀 쉬우신가요?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